여러분의 뉴스데스트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응. 응? 지금은 S22와 함께 쭉 이어 활짝 잃어볼 시간. Drea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기자 성장경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다섯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지켜내려는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이 또 하룻밤을 넘겼습니다. 다른 도시 주변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고, 러시아 지상군이 키예프를 향해 대거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림반도와 접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주자들 소식 살펴보고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일화 협상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 윤석열, 안철수 두 진영의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인수위 참여나 공동정부 운영 등의 합의가 있었다고 공개하면서 모든 책임을 안 후보에게 돌렸고요. 반면 안 후보 측은 마치 수사기관의 허위 조서를 보는 것 같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요구한 모든 걸 들어줬는데도 거부했다며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네, 2월 마지막 날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면 다행이야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